지난 9월 9일에 방송된 kbsetv 1일 드라마 황금가면 줄거리입니다. 황금가면 80회에서는 서유라의 정체가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유수연이 강동하가 홍진아와 왜 결혼을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자 눈물을 흘렸고 이를 위로하는 강동하의 사무실에 차화영이 홍진아와 함께 들어오다 두 사람을 목격하고는 강동하의 뺨을 때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강동하는 자신의 뺨을 때린 차화영에게 생각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쯤 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홍진아는 엄마 왜 오빠 뺨을 때려 라면서도 유수연을 탓했습니다. 이에 강동하는 이쯤 해라 괜한 말 퍼지면 전화 sa 그룹에 좋을 거 없다 고 말했습니다. 차화영은 시건방진 놈한번더내딸 뒤에서 이 천박한 거랑 붙어먹었다간 살려놓은 거 의미 없게 만들어질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홍진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홍진아는 차화영이 떠난 후 오빠랑 유수연 둘이 여기서 뭐했어 라고 물었지만 강동하는 이를 무시하고 유수연을 돌려보냈 습니다 또 홍진아에게 앞으로 내 허락 없이 회사 찾아오지 마 라고 말합니다 홍진아가 싫어 유수연도 되는데 나는 왜안돼나 오빠 아내야 라고 주장하자 강동하는 여기 사적인 공간 아니야 수연 씨내 직원이고 내 사무실 와도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진아는 이해 그럼 나도 오빠 직원 할 거야 나도 매일 여기로 출근할게 오늘은 혼자 집에 절대 안가 라며 강동아의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한편 노영진은 김혜경의 가게에서 맞은편 고미숙의 가게를 살피는데요. 가게에서 고대철은 누나 고미숙에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미숙은 놀라 마시던 물을 내뿜고 고대철은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갈 거니까 맛있는 걸 많이 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고미숙은 예고도 없이 태풍이 몰아친다며 흐뭇해합니다. 유수연은 과거 모란재화에서 근무했던 직원 정기욱에게 연락해 찾아 만납니다. 자신의 아빠를 기억하는 정기욱에게 유수연은 자신의 아빠와 친하게 지냈던 직원을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정기욱은 박상도라는 이름을 알려주며 아내가 도망가서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려운 걸 유대성이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었던 게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또 유수연은 박상도의 딸이 어릴 적부터 유대성에게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차화영은 김실장을 시켜 유수연이 정기욱을 만난 사실을 사진으로 보고받고 알게 됩니다. 차화영은 김실장에게 앞으로도 계속 두 사람을 주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김실장은 안 그래도 사람을 붙여놨다고 답합니다. 그때 김실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고 김실장은 놀라며 차화영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서둘러 집에 가본 차화영은 홍선태와 전기옥이 함께 있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이에 당신 저 사람 아냐? 전기옥을왜 당신이 만나냐? 라고 물었고 홍선태가 누구냐고 묻더니 이름까지 아는 거 보면 이미 다 조사 끝난 것 같은데 아니냐고 되묻자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건 유수연이 모란재화를 들쑤시고 다니다. 저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라고 민감해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화영은 내 질문에 아직 답 안했다. 저 사람을 왜 만났냐. 설마 유수연을 도와주기라도 하려는 거냐. 도대체 무슨 수작지를 꾸미고 있는 거냐 라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홍선태는 소설 쓰지 말아라. 나 공황장애로 회사일 접기 전까지 내가 부리던 사람이다. 오랜만에 서울 온 김에 얼굴 보러 왔다고 하더라 라고 해명했고 차화영이 그 말을 내가 믿으라는 말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회사 내부 정보 가져다 준 사람이냐며 의심을 거두지 않자 몸이 안 좋아서 회사도 관두고 오랫동안 시골에서 생활한 사람이다. 못 믿겠으면 김실장한테 알아보라고 해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퇴근해 집에 강동아와 함께 돌아온 홍진아는 차화영에게 왜 오빠를 때리냐고 문제는 유수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차화영은 강동아가 지금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 거 몰라? 라고 합니다. 그때 퇴근한 홍진우가 들어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묻습니다. 차화영은 그놈의 유수연이 문제야 하나부터 열까지 그 계집애랑 엮여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화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홍진우가 왜 그런지 묻자 홍진아는 유수연이 꼬리쳐서 동하오빠만 맞았다며 맞아도 유수연이 맞아야지 라고 합니다. 2층에서 마주친 강동아에게 홍진우는 성인 남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중심을 못 잡아서 괜히 수연이만 피해본다고 나무랍니다. 그러자 강동아는 다른 사람도 아닌 홍진우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 우습다면서 성인 남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두 번이 결혼을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며 웃습니다. 이에 홍진우는 다신 당신 때문에 수연이 이름 우리 식구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편 저녁시간 노영진은 고대철의 집에 방문하고 저녁 식사를 하려다 헛구역질을 하는 노영진을 보고 고미숙은 아이를 임신한 걸 알게 됩니다. 또한 고미숙은 차화영에게 받아둔 그림의 감정 결과를 듣습니다. 그림이 의조한 가짜라는 말을 듣고는 차화영에게 그림을 돌려줍니다. 차화영은 서유라가 혼수로 갖고 온 그림이 모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받으러 온 서유라에게 돈 대신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준비했다. 네가 결혼 선물로 준 그림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유라는 저거 가짜다. 어머니랑 안 어울리게 왜 수작을 부리냐. 라고 뻔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노한 차화영은 감히 저딴 쓰레기를 뻔뻔하게 들여놓고 뭐가 어쩌냐. 라고 했습니다. 서유라는 모작치고는 a급이라 돈꽤 들였다 힐링된다고 하지 않았냐 현금 준비된 줄 알았는데 번거롭게 사람 오라 가라 하지 말아라 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유수연은 차화영의 이중 장부를 다시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고대철이 강동아에게 알리자 강동 아는 위험하다고 말하고는 자신이 바로 집에 가서 이중 장부를 두었을 만한 장소를 직접 살펴보지만 찾지 못합니다 차화영은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 술을 마시고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홍선태는 혼자 술 마실 정도로 고민하는 거면 들어줄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차화영은 듣는 거 말고 이해해 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홍선태는 글쎄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라며 망설이자 차화영은 속마음을 차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차화영은 당신만큼은 그대로 변하지 말고 거기 있어요. 그대로 그래 줄 거죠? 라는 말만 했습니다. 홍선태는 사람은 누구나 변해 나도 예전과는 다르고 라고 말했고 차화영은 당신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 첫사랑 내 순수함 자존감 전부 라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홍선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힘들면 지금이라도 다 내려놔 당신이 하려는 모든 거다 멈추고 내려놔 그러고 살아 당신 남편 으로서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화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유수연은 강동아에게 이중장부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 때문에 그 집에서 물건 찾다가 걸리면 의심받고 이상해지지 않느냐며 라 괜한 짓 하지 마라 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에 강동아는 이중장부는 집에 없는 것 같고 다른 장소로 빼돌린 것 같다. 라며 수연씨야말로 혼자 이중장부 찾는다고 위험한 행동하지 말고 그렇다고 홍진우를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 라고 마음을 썼습니다. 그때 고대철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친구가 국과수에 있는데 물어보니 어릴 적 사진으로 성인이 된 모습을 추정해 이미지화해 줄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한편 유수연의 행적을 주시하도록 지시한 차화영은 김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놀랍니다. 유수연이 박상도의 딸을 찾고 있고 한 아이의 사진을 국과수에 보내서 성인이 된 모습으로 추정하는 이미지화 작업을 맡긴 상태라고 전해 듣습니다. 차화영은 국과수의 얘기에서 그 사진 속 애가 누군지 자신이 알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이어 국과수의 결과 메일을 받은 유수영과 고대철은 아이 사진이 서유라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때 차화영도 같은 이미지를 보고 받고 서유라의 얼굴이 드러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80회는 마무리 됩니다. 81회 예고입니다. 강동아가 어머니의 버거 가게를 들르고 맞은편 떡볶이 가게에서 홍서준이 아저씨를 부르며 강동아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홍진우는 강동아에게 이제 하다하다 내 아들한테까지 찝적거려서 점수라도 따려는 거냐며 화를 냅니다. 홍진아는 난 오빠랑 완벽한 가족 이로서 예쁘게 살 거야. 유수연 보란듯이 라며 집착합니다. 차화영은 비서에게 유수연에게 사람 붙여놨지? 라고 물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낯선 남자가 유수연을 미행하는 장면이 비춰집니다. 차화영은 서유라에게 우리집에 온 의도가 뭐니 툭까놓고 말해보렴이라고 얘기하고 유수연과 얘기를 나누던 김혜경 은 머리를 조아리며 난감해하고 유수연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라고 추측하는데요. 아마도 서유라가 유수연의 아버지 유대성이 자신의 아빠를 죽였다고 오해하게 된 그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수연의 아버지가 살인자가 아니란 걸 증명하려는 유수연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